그제시 전체가 경매물거입니다 이게 진짜 경매물거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좀 멀리까지 와봤습니다. 알도 많은 가득도 신공항 때문에 수해 지역이 된 그제시 그리고 부산 진해구 쪽도 약간 영향은 있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여기도 규제 지역입니다 뭐 대한민국 전역이 규제 지역이라 해도 아니 아닐 만큼 대부분 광역시 위주와 서울 경기는 뭐투기과열 지역 마찬가지 부산도 조정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존에 무치마 거래를 좀 했답니다 뉴스 에서도 나왔는데 이쪽에 보면 명지 라고 해서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신앙만 부근 쪽에는 대부분 농공 단지 공단입니다 공단이고 일부 아파트들이 좀 있어서 사실 큰 메리트는 없다 보니까 명지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명지 쪽에서 거래가 됐고 부동산에도 뭐 아파트도 보지도 않고 매물만 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냈다는 그런 뉴스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에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실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맞은편에 건너편에 있는 거제도가 그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수혜지역이자 내륙철도 종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제로 해서 투기 세력들이 약간 들어왔답니다. 일단은 뭐 지다시 개념인데 그런 얘기가 뭐 때문에 달리는가 하면 거제시에 보면은 지금 매립지가 있어요. 바다를 매립지, 매립을 해놨는 곳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고 아일랜드 아파트인데 여기 지금 p 가 8천 1억 까지 붙었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물론 모든 아파트들은 실입주가 될때 효과 납니다 왜 일단 뜻다방들은 실입주가 됐을 때 분위기가 안좋으면다 던지고 나갑니다 향후 다시 계약하고 돈을 벌면 되지 들고 있으면 99% 손해기 때문에 실입주가 될때 투기 세력들이 실제 거주를 하냐, 등기를 하냐, 빠져나가냐 그 차이에서 많이 느끼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거제 그 시에 지금 새로 매립을 했는 아파트 단지가 2020년 7월 예정이지만 지금 여기 망치 표시 있죠. 이 망치 표시들이 다 경매권으로 나온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매 물건들이 엄청나게 소진이 된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매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좋은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 보면 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만원이 채안 되는 거제시에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보통 2,3억은 최소 돼야 되는데 여기도 9,800, 여기도 7,000만원, 여기 정도는 뭐 2억 정도죠. 7,500만원 이런 매물들은 베리트가 없는 매물입니다.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은뭐 빌라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완전히 막혔죠. 막히고 평당 가격 131만 단독 개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몇 채가 좀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대부분 경매고 이게 실제 거래됐는 게 19년도에 평당 528만 원 정도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 건물이겠네요. 46평에 평당 700만 원 그리고 21년 거래되는 경매가액의 이제 평당 9,800만원, 최저가 4,800만원, 실제 가격을 보면 매매가 평당 592만원 정도. 그렇게 계약이 되는 공급 면적 24평입니다. 전용 22평이고, 오래된 아파트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경매물건들도 사실상 거래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도 아직 뭐해복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가 뭐 8천 이런 아직 아파트 매물이 많습니다. 맹코 아파트가 실제 거래 가격은 자고 뭐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시가 예전에 뭐 지나가는 개도 많은 자리를 물고 다닐 정도의 경기가 좋았는데 조순 사업이 한 순간에 가다 보니까 뭐 파행을 면치 못하고 유동 인구가 빠지면서 금액이 바닥을 함 쳤습니다. 었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그랬죠. 유동인구가 없다는 자체가 부동산에 얼마나 크게 자지우지하는지를 확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군산도 그런 쪽에 대부분 일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경비물권으로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와있는 매물들이 일부 조금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겠습니다 21년도 21년도 21년도 21년도 급작스럽게 21년도에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물보다는 경매물 건으로 나온 것들이 먼저 소진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가 하면 21년도에 가득도 어,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내륙철도 종점으로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 거제까지 내륙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구하고 이렇게 틀리게 보면 거래가액이 재개발로 나와서 보상을 받은 시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재개발도 대발 필요도 없죠. 땅도 아직 많이 있고 재개발 대발 환경도 안 되고. 이게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 21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상가주택부터 해갖고 다 가구주택. 어마어마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여기는 다세대집터 빌라에 평당 570만원 감정가에서 25평 거래가 되고요 여기도 21년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변생이네요. 감정가에 53억 8 0 53억? 53억, 53억 정도의 오피스텔까지도 거래가 되었고. 돼지 가격, 돼지가 돼지가 6 3평에 2억 4천 246만원 뭐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평당 225만원 여기는 토지인데 197만원 여기는 생산녹지 였습니다 생산녹지인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풀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도 여기 보시면 실제 빌라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 형태로 많이 지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전원주택이고 여기는 마찬가지 농지였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풀고 문제가 생겨서 시장이 조금 뭐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은 평당 300만 원대에 거래가 됐고 경매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인데 보겠습니다. 그의 원룸이죠. 원룸들이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는 니다 우리가 단독이라 해도 1층에 상가가 안 들어가면 그냥 뭐 단독,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상가가 들어가면 단독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는 상가주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상가 면적에 관계없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에서 대출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대도로변입니다. 대도로변인데도 21년도에 평당 700만원. 저렴하죠. 여기도 다가구 주택. 보겠습니다. 다가구 밀집구역에 들어가는 대도로변 입구구 입군 쪽에 지금 여기 경매가 됐는 게 아니고 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19년도. 19년도 이렇게 해서 평당 271만원, 7억 2600만원, 1,428만원 당하고 1 4 2 8만원잘 받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변도 아닌데 19년도에 거래가 됐네요. 어찌 보면 21년도에 금액이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가격대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어느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매권은 거의 21년도에 다 거래가 되었어요 뭐 빠르면 19년도 20년도인데 대부분 거래를 보면 여기도 21년도 21년도 21년도 어뭐 이런 6 5 0 0뭐이런지층0음 여기도 보면 다가고 갔네 다가옵니다 고 이것도 음 아파트 어, 예. Yeah. 거래되는 것들이 21년 5월 3일날 배각이 되었고 여기도 19년도, 21년도 마찬가지 오피스텔 걸린 생활이 경매로 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이고 대부분 대우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장 숙소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상가들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술집들도 많고 부차들도 많고 의 삼성 조선 쪽에 입구 쪽에 은화가 그리죠. 그런데도 가격대는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마 1600만원 거래가 되는 게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주택 다가고 갔습니다. 이런 쪽에 있는 오래됐는것 같지만 그래도 되도록에는 1631만 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쪽으로 매립식 땅들입니다. 땅들이 거래되는 게 2021년도에 170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20년도에 1400만 원. 평당 1,400만 원, 토지 매입을 했는 모양입니다. 1,800, 1 8,536평, 18, 매매가는 550만 원입니다. 일단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일단 큰 땅을 사면 저렴하게 좀 지긴 집니다 그렇게 돼서 거래가 대부분 많이 됐고요. 경매권들이 21년도에 대부분 경매가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많이 됐네요. 21년도, 뭐, 가득도 신공항 빨. 그 다음에 내륙 측도 종점 빨. 무시 못 합니다. 이슈라 하는 게. 20년도보다는 거의 다 21년도에 거래가 됐고, 경매권이 소진이 많이 되었다, 더, 많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부터 다가구까지 할것 없이 거의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이 있는 오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삼성조선 위주로 모든 게 자지우지 된다고 될 만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게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제도에서는 삼성맨, 대우맨 뭐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일단은 삼성 쪽에는 거의 고연 쪽에 시내에서 술이나 뭐 어떤 여가활동이라든지 주택들이 있고 대우 같은 경우는 거의 대우조선 부분에 대부분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숙소가 있고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다 망치 보이시죠? 망치. 이다 경매권이 먼저 뜹니다. 일반 매매권이 별로 없어요. 워낙 경매권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삭죽기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했었죠. 가격대가 거의 폭락을 했었습니다. 원룸 가격이 임대 가격을 보면 매매 가격을 알수 있는데 원룸 임대가 예전에 45만원에서 월 48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그제시가 초토화되면서 원룸 임대가격이 15만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평당가격이 600에서 700인데 600, 700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밀거나 상가주택을 밀고 거래를 했는데 월세가 45만원, 48만원, 50만원 받았으면 수익률이 12%, 13% 나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오포를 보시면 다 망칩니다, 망치. 망치 보이시죠? 이게 다 경매예요, 경매. 감정가 6억 9,800, 뭐, 체제가 3억 4,200, 단토막 났죠? 뭐, 2억 1,200에서 1억 4,800, 1억 4,100에서 1억, 1억 4,100에서 9800, 거의 반 통합입니다. 실제 매매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거의 경매가 다 이렇게 먼저 이루어졌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구축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뭐 가격대가 좀 저렴합니다. 5900만 원. 이 같은 경우는 다 가보겠네요. 예. 8억이었는데 최저가가 2억 7600입니다. 이게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 버터 버터 가서 주어야 됩니다. 감정가 5900만 원인데 최저가 2800만 원. 6 4 0 0이 최저가. 이건 신축인 모양이네요. 거의 뭐 실거래가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아, 그나마 매매된 게 하나 보입니다. 평당 1,037만원. 대지 86평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본거하고좀 틀리죠. 매매된 게 거의 없고 다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파트부터 해서 안 넘어간 게 없습니다. 1억 4,100에 9,800. 2억 1,200에 1억 4,800, 평당 4,700만원에 3,200, 21년 매매 하나 되어습니다 44평에 평당 259만원, 단독이랍니다. 혹시 다가구가 아닐까요? 단독 맞네요. 다가구였으면 완전 대박입니다. 진짜 이삭입니다, 이삭. 그 제가 평생 지금 뭐안 좋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든 걸 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죠 물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울 때는 주워야 됩니다 과감하게 여기 1억 4천 4, 1억 4 1억 4천 입니다 9800 거의 경매가 우선이지 매매는 거의 없습니다 매매가 이쪽에 조금 됐네요 아파트 짓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토지 35평 300만원, 26평 300만원. 좀 요것들도 다 지금 거래가 됐는 건데, 가까이서 보면 토지네요. 아파트, 아,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토지인데, 워낙 오래된 아파트죠. 그냥 일반 거래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경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반 거래도 애법 좀 되었습니다. 고현하고 틀리게. 여기는 옷곳이라고 하는데, 자, 빨은 글씨가 하나 나오네요. 모텔 같습니다. 네, 숙박시설이네요. 2127만, 2127만 원입니다. 52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번화가거든요. 네, 숙박시설. 이게 거리가 되었네요. 호텔. 여기가 마트 옆인데. 잠깐만. 또 아직까지 지금 많이 거래가 되는 게 20년 21년도에 대부분 거래가 여기도 많이 되었습니다 20년도에도 거래가 됐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삭축기를 많이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상가 건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73병이 평당 1,035원 아, 1,350만원 예 상가 요쪽에도 8m 도로에 아, 여기가 완전 최고의 중심 상가입니다. 예. 아까 고현을 보셨다시피 여기가 최고의 중심 상가인데 매립지라고 하죠. 여도 매립을 다 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듯 보면은 대부분 경매입니다. 경매, 망치. 망치 보이시죠? 경매로 해서 뭐 1억 6천, 16억, 평당 721만원, 819만원, 이건 거래가 되었는 겁니다. 이것도 거래가 되었는 겁니다. 대부분 경매가 태반입니다. 경매가 아파트도 마찬가지. 5,900만원, 1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 여기 적어도 최저가가 7천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7,320만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속하게 거래가 좀 되었죠 여기가 대우조선에 가지고 있는 땅 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임야입니다 마지막 한 임야인데 여기서 대우조선에서 호텔을 원래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여기 못했거든요 저도 소스를 여기에 고급 소스는 아닌데 예전에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래 땅이 그때 얼마 있는가 하면 이 30만원 정도에서 하나를 사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좋아서. 근데 20년도에 지금 거래가 다 되었네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먼저 와서 샀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에서 호텔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입했는 현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20년도에 거의 거래가 다 일괄적으로 됐는 걸 보면 3월달에 다 지급이 되었죠. 이런 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20년도에 3월달이 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보상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법인에서 매입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 이제 호텔을 지으면 조망은 뭐 네이버 들어가거나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로드뷰를 보시면 야간 조경, 조망이 좋습니다. 여기도 19년도까지 까지 거래가 되었고, 대부분, 요게 같은 경우 레지던스, 호텔이 조금 잘 됩니다. 레지던스라 하면 배를 수조를 맡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배가 수조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하거나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뭐, 딱히 원룸도 뭐, 렌탈 원룸. 예를 들어서 침대, 소파까지 숟가락, 젓가락까지 세팅이 다돼 있는 그런 렌탈 원룸, 투룸, 쓰리룸도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100만원, 80만원, 120만원 받던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40만원, 30만원 생각만 해보십시오 뭐 TV부터 해서 쇼파까지 식탁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불까지 세팅이 돼 있는데 그 가격이면 엄청나게 싼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21년도에 경매권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어마어마히 소진되었네요. 근데 이쪽으로는 보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원룸들이 많아요 예 네. 원룸들이 태반인데 19년도에 경매권들이좀 소진이 되고 21년도에 거의 다 21년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나도 거기서 경매권 아니면은 뭐 매매했는데 이러실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lh 시쇼 고급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고급 정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친분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방송도 한 번씩 봐야 되고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법원의 경매도 한번 떠보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거제도 같은 경우는 딱두 군데로 동네가 나눠져 있습니다. 옥포와 고현시, 옥포시, 고현시. 고현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삼성조선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고요. 옥포시는 대우조선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옥포항에서 여기가 지금 다 출퇴근을 하고 동문서문 남부 북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쪽에는 사실상 기존에는 조금 낙후된 동네였는데 그나마 여기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조순소가 죽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 경매가 다 경매가 19년 20년 21년 계속 거래가 되죠 장성포라고 합니다 여기도 원룸 단지도 있고 시내는 있는데 시내는 자그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와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거나 아니면 몽돌 쪽으로 또뭐 여행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경매권도 지금 21년도 21년도 21년도 21년도 20야 이삭 죽기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을 사모았는것 같습니다. 21년도, 21년도, 21년 4월, 21년 1월, 21년 3월 조금 날짜 개입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사모아서 보상을 해줬다고 볼수 있을 그런 정황들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땅을 조금 모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땅을 모았습니다. 이내 네, 일괄 지급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날 일괄 지급이 되었으면 더빈에서 어떤 호텔 펜션 기타 등등 뭐 호텔 이라든지 위에서 21년도에 다 샀습니다 아 이래되면 거제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의 지금 초토화가 된 동네에 불과하고 이정도면 폭포 마찬가지 여기는 아주 동 이라고 해서 택지 지역입니다 택지 지역인데 대부분 아파트들 대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대단지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거의 상권이 뭐 음식점 부터 해서 없는게 없습니다 다이소 들어와 있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경매권들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21년도 21년도 21년도 21년도 여기도 21년도 거의 뭐 매매나 여기 뭐 경매나 그 20년도하고 21년도에 대부분 포부난네요. 보겠습니다. 평당 금액이라 보면 2억. 자, 최저가 경매가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하고 좀 틀리죠. 여기 신축 아파트들 개념인데 최저가 2억에 감정가 얘 거의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오피스텔이네요. 차이가 납니다. 1억인데 반토막 나서 경매가 처리되었고, 여기에 단독주택이면 다 가구주택이겠네요. 12억인데 8억에, 여기 마찬가지 감정가 10억인데, 5억 감정가 4500에 1,080만원이죠. 이야 이 그전에 그저 돈이 없어도 뭐 이런 거 정도는 하나 사놓고. 이쪽으로도 새가 잘 나갑니다. 여기가 대우조선이거든요. 대우조선에서 동문, 서문, 남문으로 해서 출퇴근을 다 해부분 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제, 대우조선의 조선소 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쪽으로도 해서 원룸 단지가 많습니다. 왜 출퇴근하는 사람이? 걸어서 다니면 제일 좋죠. 차안 막히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베트남을 가보면 대부분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그 제도에 와보시면 베트남 느낌이 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출퇴근 시간에 엄청납니다. 여기도 경매권입니다. 망치. 망치 많이 때렸습니다. 21년도 다 21년도에 경매권 소진이 완전히 다 되어 붙습니다. 19년도에도 조금 되지만 여기도 장성보 뒤쪽 앞쪽이고 이런데 은포까지도 지금 거래가 됐네요은포 같은 경우는 21년도 경매 3억 5천 20년도에 여기는 조금 외진데도 예, 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이겠죠. 233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이 이렇게 돼 있는 상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상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그래도 뭐 거래가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가덕도에 최고의 수혜지역이 그제도 같습니다. 어제시가 최고의 수혜지역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선소에 지금 수조도 엄청나게 받아놨다고 합니다 일단 수조를 받으면 배를 만들어야 되죠 배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 배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일단은 배가 진행 저 수조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경들 부터 하고 하층들 지금 하층 분들이 엄청나게 잘렸을거라고 하청의 뭐 대표 분들도 부도가 많이 났는데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아직 늦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뭐 제가 크게 진행을 안 하고 있지만 경매 한번 들다 보시고 뭐 대구 이삭 죽기가 아니라 그 제도 먼저 이삭 죽기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돈이 있는 분들이 또 이삭 죽기를 하 해야 되겠네요 내 집안체 마련하기 어려워서 지금 뭐 대구에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아파트가 하고 3억 5천 아파트가 13억 하는 이 와중을 설명을 드리다가 지금 거제로 오다 보니까 정말 대구가 비싸긴 비쌉니다. 거제도도 그 살만합니다. 저도 뭐몇년 살았는데 살만해요. 뭐 제가 제주도 편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주도에서도 또몇년 살았습니다. 일단은 놈들이 한다 하면 저는 일단 먼저 해봅니다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구를 제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오래 부동산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지만 갑작스럽게 뛰는 거 저도 좀 놀랬는데 아무튼 경기 좋은 곳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경기 좋은 곳에서 하시는게 이익입니다. 회사원 생활을 하시든 자영업 생활을 하시든. 근데 지금 자영업은 대부분 많이 어렵죠. 그래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뜨안길에큰 식당은 손님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거제도 편 한번 봤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뭐한 20분 안 되겠나 싶은데 짧게 할까요? 뭐 아니면 길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도시를 얘기하려 하니까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 도시 88 마감하고 또 다른 도시 해야 되고 다른 구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그 제시 마무리 하겠습니다